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전구입니다 옛날부터 FPS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싱글 캠페인은 콜 오브 듀티, 멀티플레이는 배틀필드 이처럼 콜 오브 듀티 시리즈들은 각종 캐릭터들의 감정표현과 입을 떡 벌어지게 하는 연출들로 현재까지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리즈인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콜드1는 냉전이라는 복잡한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많은 팬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물론 출시 전부터 트레일러의 역사를 알라고 해놓고 천안문 클립을 삭제한 후 재업로드를 하여 대차게까이는 에피소드가 있긴 하지만 음... 저는 신비해지기 싫으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냉전시대 이 시대는 서로 총칼과 각종 미사일, 전차를 동원한 총력전을 벌이는 것이 아닌 세간에 드러나지 않는 음지에서 치밀한 정보전과 첩보전을 펼치며 교용하게 전쟁을 벌인 상황을 두고 붙여든 이름입니다 그러다보니 기존의 코 오브 드티에서볼수 있었던 대규모 전투나 연출들은 자주 등장하지 않는 편인데요 그 대신에 시대상을 고려한 각종 첩보전의 비중이 많아졌습니다 주인공들은 cia와 mi6 등 각종 연합국들의 첩보요원들로 페르세우스라는 러시아의 거대한 주요 인물을 잡기 위해 동독에 잠입하여 관련 인물들을 잡아 비밀을 캐내고 소련의 주요시설에도 소련군으로 잠입해 각종 비밀을 캐내고 스파이 활동을 하는 소련 장교로도 플레이하는 등 시대상을 잘 담아내는 캠페인을 보여주었죠 게임의 진행은 이 페르세우스라는 인물을 잡기 위해서 펼쳐지는 작전 브리핑실에서 각종 미션을 진행하며 여러가지 증거물과 인물들을 찾아 점차 페르세우스에게 가까워지는 보드형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플레이 방식으로 인해 기존의 콜 오브 드티와는 달리 하나의 수사극을 벌이는 듯한 진행을 선보였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하나의 스토리 플롯을 끝내면 다시 이 장소로 돌아오고 다음 미션을 선택하면 캠페인이 진행되는 방식을 반복하다 보니 약간 캠페인의 흐름이 중구난방 하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캠페인 중간에는 러시아를 배신한 장교로 첩보 미션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미군 진영으로 플레이하다가 갑작스럽게 적진의 요충지인 KGB 본부에서 플레이하게 되는 장면은 유저들에게 상당한 괴리감과 함께 공포감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또한 기존의 콜 오브 듀티가 자주 보여주지 않았던 선택지에 대한 부분도 대폭 늘어났는데요 이 kgb 본부에서 근무하는 장교로 플레이할 시캠페인의 진행을 위해 어떤 물건을 획득해야 하는데 이 물건을 되찾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어 유저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게임의 진행이 극명하게 달라지게 되죠 컴퓨터를 조작하고 다른 장군을 모함하고 이간질시키고 죽이고 혼란을 야기하는 등 무엇을 선택하든 첫보전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연출들로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사용되었던 물건들을 플레이에 잘 녹여놓았는데요 대표적인게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를 통해 플레이어는 적들을 순찰할 수도 있으며 촬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촬영을 할 시엔 우리가 역사 자료로만 보았던 각종 흐릿한 첩보사진처럼 연출해주어 당시 시대의 느낌을 강하게 풍겨 주죠 이러한 요소들과 연출들 덕분에 정말 플레이하면서 코로브 원래 이렇게 심장 쫄리는 게임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게임의 첩보전은꽤 흥미롭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이번 코로브 디티의 캠페인은 플레이스테이션5를 통해서 플레이를 했는데요 이번 콜드원은이 듀얼쇼크의 신기능을 플레이스테이션의 퍼스트 파티들보다 더 기가 막히게 사용하는 개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총기마다 조준하고 발사하는 트리거의 장력이 다른 것은 물론 각종 캠페인을 진행할 시 탑승하는 탈 것, 여러가지 맵의 상호작용 등에 있는 진동들을 정말 잘 활용하여 플레이어로 하여금 상당한 몰입도를 제공하였습니다 진짜 저게 스파이더맨보다 한 다섯 배는이 기능을 잘 써먹은 것 같아요 이게 오랜 개발사의 짬인가?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번 콜드 워이 캠페인은 역대급으로 짧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의 여파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기존의 시리즈들이 못해도 5에서 7시간 각종 수집 요소들까지 모으는데 10시간이 넘었던 것에 반해 이번 콜 오브 듀티는 4시간 정도면 엔딩을 볼수 있으며 각종 수집 요소들까지 모두 즐긴다고 해도 10시간이 채 되지 않는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콘솔판에서의 가격이 최소 72,000원인걸 생각해보면 상당히 창렬스러운 가격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가 많이 추가된 건 아니고 똑같이 워전과 멀티플레이 그리고 좀비 모드가 있는게 전부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들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턴 주요 스토리 및 엔딩이 포함되어 있으니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시간대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면 주인공이자 플레이어가 가장 많이 플레이하는 벨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원래는 소련군 소속이었지만 동료에게 배신당하고 죽어가는걸 에들러가 발견해 미국으로 데려오게 되었고 각종 약물을 통해 기억을 심고 세뇌를 시켜 자신들과 함께 싸우게 하였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펼쳐지는 연출은 전투에 대한 연출의 비중이 상당했던 기존의 시리즈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는 가본적이 없지만 세뇌에 의해 생겨난 기억인 베트남전을 계속 반복하던 도중 기억들이 충돌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뇌를 통해 정보를 얻고자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말을 따르지 않으면 기억의 괴리가 생기게 되며 이걸 표현하는 연출들은 상당한 임팩트를 선보였습니다 기억의 방을 계속해서 헤매이며 기존의 기억과 본인의 기억들이 혼동을 일으키고 본인이 누구였는지 밝혀지는 가장 중요한 기억인 빨간문을 계속해서 쫓게 만들죠 이러한 기억의 시각화는 확실히 기존의 시리즈에서 보기 힘들었던 추상적인 것을 비주얼로 만들어낸 연출로 상당한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기점에서 플레이어는 페르소스의 위치를 알려줄지 거짓으로 알려줄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요 진실을 알려주게 된다면 모든 핵폭발은 저지하게 되지만 에드머에게 제거가 되며 거짓을 알려줄 시엔 아군의 이름이 빨간색으로 변경되어 이들이 이제 적이 되었다는 연출을 선보이며 엔딩 부분의 전투에서는 이들을 하나하나 죽이고 마지막엔 에드머를 죽이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플레이어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극단적으로 다른 엔딩을 맞이할 수 있지만 그동안 함께 싸워왔던 매력적인 캐릭터인 에드머를 죽이거나 에드머에게 죽임을 당하는 엔딩은 어느 쪽을 선택하던지 찝찝함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에드머라는 캐릭터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선과 악의 모호함이 있는 캐릭터로 비춰져 계속해서 동료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어가 진실과 거짓을 선택하는 기로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죠 덕분에 에드머라는 캐릭터는 이 이야기를 이끄는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로 플레이어들에게 인식됩니다 에드머를 죽이고 나면 분명 나를 속이고 기억까지 조작한 악당이지만 묘한 불쾌감과 찝찝함을 나를 속인 걸 알면서도 끝까지 믿었던 에드머에게 죽게 되는 배신감을 생각해보면 알게 모르게 이 캐릭터가 플레이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멀티엔딩은 여러 게임들에서도 선보인 기믹이지만 어떤 결말이 될까 라는 단순한 궁금증이 아닌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선을 극과 극으로 치밀게 만들어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좀더 와닿게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콜 오브 듀티 콜드 워의 캠페인은 냉전 시대의 느낌을 잘 표현함과 동시에 잠입 액션을 뛰어넘는 첩보물로 인한 긴장감 그리고 새롭게 선보인 연출과 엔딩으로 인해 꽤 괜찮은 시도를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런 좋은 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대비 스토리, 볼륨은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었지만요 이번 콜드 워는 콜옵 시리즈의 데뷔를 마친 레이븐 스튜디오의 발칙한 포부가 엿보인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존의 스튜디오와는 달리 자신들의 색을 과감하게 보여주기 위해 나름 자신들의 색채로 코업을 칠해놓았으며 그 결과물 또한 썩 나쁘지 않아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스튜디오가 100% 힘을 발휘하게 된다면 어떤 작품이 탄생할지 기대해볼 만한 가치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